위안부 이면 합의 드러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 한국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서 당시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 적절한 노력 등을 담은 이면 합의를 하였다고 이야기나와 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하고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12월 28일 합의 폐기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7일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의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중한일본대사관 압수 여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의 위안부 기린비 등 설치미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명합의를 했다고 밝혀 이런 이명합의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 설명 1128 합의는 2015년 2월 시작된 고위급 비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대표로 나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문구는 한국 정부가 총리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 쪽 요구에 따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지. 이에 따라 12-28 합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입장의 합의로 매듭지어 문제가 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 28 합의는 일본 정부 법적 재임 인정 사죄 대상이란 관점에서 과거 합의 등에 비해 나아진 점도 인정되지만. 한국정부가 이 3대 핵심사항을 일본이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확인.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난 비판자제 등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의로 인해서 의미마저 퇴색되었다고 밝혀. TF는 일본 쪽 a u 구대로 협상이 진행된 12·28 합의가 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며이면 합의에 의해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길게 됐다. 고평가 이에 한국정신대 문제대책 협의회 관련 단체들은 1228 합의 이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 관계에서 외통수의 몰리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TFA의 결과 발표에 따라 1228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자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혀진 3일 위안부 이명합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란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된다. 이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앞에서 쌍똥 치우지도 못하게 생긴 꼴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를 운영하며 돈말 밝히던 대통령 정부와 여당 것들은 지금. 뭐 그리 떳떳하고 잘났다고 잭슨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정말.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돈까지 받았으니 날아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더러움도 받으면서도 쥐꼬리만큼 받아놓고 잘한 일이라고 떠들어 대고. 참 기가 찬다.